강자를 뽑으라는 신호 같다. 하네. 롤링 하네. 롤링 네 롤링 하네. 롤 하네. 롤링 하네. 이 당자를 뽑으라는 친구 같다. 아, 아, yeah. Yeah. Be boy, be so... 뽑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Hi. 어 진짜 너무 짜릿해 진짜. 내니까 이거 야감다 야야야.